오늘 일반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한국 대결로 하나의 곡을 두 사람이 나눠 부르게 됩니다. 한국 대결은 상대방과 힘을 합쳐 멋진 무대를 만들되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야 하는 대결이자 듀엣 무대인데요. 2라운드에 나선 김용필과 추혁진의 초특급 댄스 트롯 무대가 예고돼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김용필은 이번 2라운드에서 드디어 수트를 달피 한편이 서부영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웨스턴 룩을 선보입니다. 또 빠른 비트의 댄스곡을 선곡, 객석을 뒤집어 놓은 비장의 댄스까지 색다른 모습으로 깜짝 이미지 변신에 나선 김용필은 머리털 나고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한편 취억지는 물맛난 고기가 따로 없는 초강력 뒤심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탁월한 리듬감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댄스 실력으로 무대를 휘저으며 아이돌 출신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낸 추혁진이 이번 무대를 통해 중결승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